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마음의 방황과 답답함을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자살을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살 미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살하기 위해 독국물을 마셨다가 미수에 거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7일간 홍수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는데 그는 홍수상태에 있는 동안 사방이 캄캄한 험한 산속을 맨발로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멈추려고 해도 웬일인지 멈춰지지가 않아 지칠 대로 지쳐서 잠시 쉬려고 하나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살아서 겪는 고통은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잠시 쉴 수는 있는데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이 뾰족한 바위를 넘고 생명코를헤치고 한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살아나자마자 그는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불구덩 위에 자신의 몸이 떠 있어서 온몸이 전자레인지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로 죽는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죽었을 때의 상태가 사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떠나는 남는 것은 자신의 휠체인 영이며 그 영은 살아생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사후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이 육신을 부여받아 지구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영혼의 존재인 영의 기준으로는 총각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사후에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이해와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